좀 확인하고 갈게요 개공은 선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조사할 의무가 당연히 있죠 개공이잖아요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해줘야 돼요 개공은 확인 설명을 설명을 완성된 후에 자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웃음> 계약서 쓰고 나서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 완성되기 전에. 보조원은 확인 설명의 의무를 준다? 보조원은 확인 설명의 의무가 없잖아요. X. 개공은 앞에 출발. 개공 확인 설명서로 교부. 교부하지 않았다면 종이 쪼가이 나왔네. 종이 쪼가리 나왔네. 뭐야? 업무 정지. 따라서 500만원 여가 후로는 이빨값이야. 틀렸죠? 업무 정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소속 공인인회사로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대. 이빨을 잘못 눌렸대. 하지만 소공은 돈 있어? 돈 없어? 돈 없어도 없고. 자격 취소는? 그러니까 뭘로?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죠. 자격 정지 이거는 이제 시 도지사가 는 거예요. 시 도지사가.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의 의무를 봅니다. 먼저 설명 들어보세요. 칠판 설명. 자, 중개대상물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재로는90 네, 이 페이지만 펴놓고 설명 드려요 설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책을 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서 없어도 성립해요 없어도 성립하죠, 다만 계약이 성립했지만 계약서를 쓰냐 마냐의 문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지금 중개업자가 없잖아요. 그 중개업자가 없으니까 중개사법 적용이 없죠. 그런데 만약 A와 B 간의 거래계약을 갑개공이 이렇게 중개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중개행위고 이게 뭐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중개가 완성됐다. 중개가 완성됐다. 4월 1일, 5월 1일, 7월 1일 중에 몇월 며칠? 5월 1일 그 중계가 완성이 되면 계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교부, 보존 등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누가 해야 된다고? 갑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군요 <웃음> 법정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업자가 이제 계약서를 쓸거 아니에요. 계약서 쓸걸 대비하여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개공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표준 서식 다시 말해서 법정 서식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안 만들었다 그 말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규정은 있지만.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여러분 교재 92쪽에 맨 밑에 가로 2번 거래계약서의 서식.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한 만는 없으므로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필요적 기재상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교전 서식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고 그러면 협회에서 만든 걸 다운받아 써도 되고 나만의 양식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워드 작업에서 출력해서 도장 찍어도 되고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 용지가 없으면 A4 용지에 써도 돼. 중요한 건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나요? 자 그렇다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거래가, 실거래가 10억짜리 계약인데 계약서에다가 7억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죠? 다운 계약서. 앞으로 거짓 기재란 말이 나오면 다운 계약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쓰지 말래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되는데 이중계약서가 뭐냐. 실거래가 10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써요. 이거 진짜 계약서잖아. 그럼 가짜 계약서를 7억짜리 하나 더 쓰는 거죠. 이게 이중계약서예요. 그러면 거짓기재도 7억짜리 계약서, 이중계약서도 7억짜리 계약서니까 결국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짓기제와 이중계약서가 나오면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하고 뭐가 같은 거라고? 거짓기제와 이중계약서. 근데 출제자가 시험에 낼 때는 이중계약서라고 출제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이렇게 길게 출제합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자 거짓 기재 나오면 나온 계약서, 업계약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7억짜리 계약서 이중계약서는 10억짜리 계약서, 7억짜리 계약서 쓰는 거니까 결국 7억짜리 계약서 쓰는 거다 따라서 출제자가 거짓 기재로 출제하든 이중계약서로 출제하든 제재는 똑같다 그래서 개공은 여기 걸렸다 개공이 여기 걸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란 얘기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그말이야그 다음 작성했으면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서명해야 되고 서명 또는 이어 서명 미어 서명 및 날인이니까 서명은 했는데 날인하지 않았다 그럼 법을 위반한 거고 도장은 찍었는데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고 둘다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누가 합의 사장님 해야지 a b는 그냥 인적사항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존합니다 이때 보존은 몇 년간? 5년. 5년입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3년간,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는데 똑같애 원본, 사본, 전자문서 중에 하나를 보존하는데 아까 얘기한 바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즉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을 하여 거기 들어가서 계약서를 써버리면 거기서 계약서를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자문서에 서명 도장 찍는 거 종이 문서 주는 거 종이 문서 보관하는 걸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개업자가 여기 관련해서 의무사항이 몇 개냐 또 여섯 개가 나와 자 첫째 거짓기재 하지 말고 두번째 이중계약서 쓰지 말고 세번째 서명 해야 되고 날인 해야 되고 교부 해야 되고 보존 해야 되는데 아까 종이 문서 종이 쪼가리 자 서명 날인 교부 보존 나왔죠. 이거 개공의 무슨 사유요? 업무 정지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임신해 이거 두 개는 조금 세니까. 얘네는 좀 세. 임의적 등록처 사유. 갑개공 밑에 을소공이 있다면 소속 공인의사는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성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공이 작성하더라도 거짓기제하지 말고 이중계약서를 쓰면 안 돼. 만약에 소공이 여기에 걸렸다. 소공은 돈 있다 돈 없다? 돈 없다 자격 취소는? 너무너무 세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공이라면 뭐가 떨어져? 자격정리가 떨어지겠죠 소공이라면 자격정지 자그 다음에 소속 공인교사부 소속 공인교사가 일을 했어요 조건부잖아 소속 공인교사가 인 일을 했다면 일을 했다면 서명란의 능무가 있어 없어? 있고 일을 안 했으면 안 하면 되죠 따라서 소공 개공은 항상 해야 되고 소속 공인인계사는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며 소공은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요. 그데 문제를 어떻게 낸줄 아세요? 소속 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소속 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자격증도 이렇게 돼버려요. 아예 없는데 뭘자격증도 얘기합니까? 근데 어설픈 사람들은 아 소공 나왔네, 자격증 나왔네, 맞네, 틀렸다 이고요. 왜? 교부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여섯 개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로 볼줄 알아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조원 들어갑니다. 자, 중개 보조원은 작성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작성할 수 없어요. 따라서 소공은 펜때 갖고 설치면 안 돼. 아, 보조원은. 따라 합니다. 보조원은 펜때 갖고 설치지 마라.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운전했다면 사먹날인 의무가 없어요. 병은 없어요. 교보 전후문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법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26조예요. 아까 25조 했는데, 26조 1항 출발. 뭘로 출발했어요? 소공 없잖아, 지금. 소공 없잖아. 자, 개공은 뭐가 됐을 때? 몇월 며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야 한다. 이거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몇년 동안 세 가지다. 셋, 셋 중에 하나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그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안 줘도 되고 안 보관해도 돼. 왜? 거기 센터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출력할 수 있으니까.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 자 거래계약서는 사장님이 서명 민 날인하되 해당 중개란 소공이 있다면 있다면 소공도 사장이랑 함께 서명 민 날인해야 되고 없다면 없다면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가 는 거고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는 거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기 대상 이런 거예요. 당사자인적사 아니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썼는데 제3자인 제가 읽어봤어요. 매수인이 없는 거예요. 야 누가 샀어? 계약서 잘못 쓴 거죠. 매수인이 빠져 있으면. 근데왜 매수인을 뺄까요? 왜 매수인 날을 빈칸으로 할까? 아까 배웠잖아. 미등기 전매하려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갔는데 B, C가 빠지고 계약서에 D를 썼다. 그러면 계약서 상으로 A에서 D로 넘어갔고 등기도 A에서 D로 가버리잖아. B, C가 빠져버리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공부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이게 누가. 누가 샀지? 뭘 샀지? 아니, 아파트를 샀다는데 말이야. 아파트 동호수가 안 나와 있어.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빠져 있네. 아니, 너네는 그러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 다 사고 팔았냐, 너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무엇을? 그 다음에 계약일. 언제 계약했고 언제 넘겨주는가? 이거하고 이게 같은 날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두근을 사고 옷을 사 그러면 계약을 하자마자 이행해 나중에 이행해 하자마자 이행하죠 가격 흥정해서 마음에 들었어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하고 받아오잖아요 자 돼지고기 두근이 4만원이야 그러면 오늘 계약금은 4천원 걸고 일주일 뒤에 3만6천원 상금 치르고 그러나 오늘 다 받아오지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 이거 5억짜리예요 알았어 5억 다 주고 지금 넘겨받을 수가 없어 왜? 집판사람 이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판 사람은 이사 갈 집을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따라서 계약 날짜와 물건을 넘겨주는 날짜에 큰 시차가 생겨 한달두달 달 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근데이 날을 안 써버린 거야 중개업자가두달 뒤에 이 날이 5월 1일 아까 아까 5월 1일 여기가 7월 1일이라니까 7월 1일 안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 갈 사람이 이사짐 싸들고 갔는데 매도인이 집을 안 비워주는 거지 아니 비워주고 그랬는데 왜안 비워? 내가 언제 비워준다? 8월 1일 날 비워준다 고 그랬다 이러면 어쩔 거야? 중개업자가 완전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를 계약서에 쓰는 거고 두 사람의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누가 샀지? 뭘 샀지? 언제 샀고 언제 넘겨주는 거야? 안 써놓으면 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쌈나니까 안 써버렸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5억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다가 금액을 안 써놨네 그거 나중에 매도인이 뭐라 그래 네가 언제 5억에 판다고 그랬어? 5억 3천이니 5억 3천이었어 이러고 앉아 있다 이거야 그럼 중개업자 죽어나는 거지 계약금은 얼마고 다쓰라 얘기요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아니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은 소유권이 넘어가겠지만 소유권이 깨끗한 걸로 넘어가는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 넘어가는지 상가를 사고 파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사고 판 건지 깨끗한 소유권인데 제한받고 있는 소유권인데 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럼 매수인은 가압류 말소에서 넘겨줘라 매도인은 아니 나 가압류 있는 상태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또 쌈나잖아 그러니까 가압류는 잔금 전까지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 이게다 걸어놔야지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써 이거는 조건을 걸었으면 기한을 걸었으면 쓰고 없어 뭐안 쓰면 되죠 이게 제일 처음에 잘 나오는 거야. 왜냐? 중개업자가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데 확인설명서가 귀찮다고 잘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준 날짜를 계약서에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계약일이 몇일, 며칠이죠? 아까 5월 1일입니다. 확인설명서도 준 날짜가 5월 1일이야 보통. 그러니까 이 날짜와 이 날짜가 일치합니다. 대개. 근데 말을 바꿉니다. 설명일자. 설명은 언제 했는데? 4월 20일 날. 4월 25일 날. 한 번만에? 여러 번에 설득하려고. 4월 20일에도, 4월 25일에도, 4월 28일에도, 4월 30일에도 브리핑을 했어요. 그 날짜를 어떻게 쓰냐 이거야. 그러니까 설명일자예요. 설명서 교부일자야. 다시 한 번. 설명일자가 맞아. 설명서 교부일자가 맞아. 그런데 출제위원이. 확인, 설명, 일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나? 안 보여.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다음 그 다음, 그 밖에 약정 내용. 한자로. 그 밖에를 한자로 뭐라 그러지? 기타. 기타 약정 내용. 필요적 기지상이에요? 이미적 기지상이에요? 이미적 같은 소리하고, 지금 필요적 기지상 공부해요. 필요적 기지상.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외에 그 밖에 약정된 게 있으면 써야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안 돼? 써야 된다고. 아니, 말이요. 상가를 사고 팔았는데, 상가가 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지. 그럼 월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월세를 매도인이 가져가고, 언제부터 월세를 매수인이 가져가는가? 보통, 인도일, 상가를 넘겨주기 전날까지 월세는 매수인이 가져가, 매도인이 가져가고, 인도일부터 발생하는 월세는 매수인이 가져간다고. 근데, 이게 이제 1월 25일이에요 1월 25일이니까 매도인이 그러는 거지 1월달 월세는 다 내가 가져갈게 2월 1일부터 네가 가져가 그러면 이게 과실의 귀속이라고 하는 건데 중개업자가 써놔야지 1월, 달 1월 31일까지 월세 임차료는 임대료는 임, 매도인이 가져간다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놓으니까 매수인은 야 1월 25일부터 발생하는 건내 거야 야, 매도인이 언제 그래 야 1월 말거 월세는 내가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쌈나잖아쌈나니까쓰라 얘기예요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으면 아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뭘 배웠지? 공세 고수 기상 직원 공세 고수할때 공세 고수는설명상이요 매수인에게 알려주는 거지 이걸 두 사람이 합의하냐고 합의서가 아니잖아 합의서에 쓸 내용이 예, 예를 하나 들어 줄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요. 그린벨트. 그럼 중개업자가 설명할 때 여기 그린벨트 땅이에요. 설명해 주겠지. 건물의 신축 안 돼요. 이거 설명을 하겠지. 그런데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합의를 할때 계약을 할때 야, 이건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걸로 하자. 합의해? 어떻게 공법상의 제한을 매도인 제하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합의를 하냐고. 세금을 세금을 왜 매도인하고 매수인고 합의해? 중개보수를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 합의를 해? 의뢰인하고 개공 의뢰인하고 개공이 중개보수를 합의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사항이고 설명서에 쓰는 거지 계약서에 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그 다음에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애울 때그 순서가 법조문에 그렇게 안돼 있는데 제가 그 순서로 애우라는 건 기상, 직원 공세고수 공세고수 얘네가 뭐야 뭐라고 설명상이라고 계약서에 쓸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상 이런 걸 계약서에 쓰는 거고 따라해요 누가 여기 뭐라고 누가 아니 따라하라고 누가, 누가? 무엇을? 무엇을 언제, 언제? 얼마에, 얼마에? 어떤,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으면 쓰고 꼭 쓰고. 꼭, 쓰고. 꼭 쓰고 있다면 꼭 쓰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이거 하우머치 해가지고 어? 여러분 계약서에 어, 저기 뭐야 93페이지 그게 나왔잖아 표에 다 들어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있죠 대답해요 네. 왼쪽에 필수 오른쪽에 필수기 재상이 아닌 거 여기 보시고 거래계약서 관련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조금 심각해 어저께 제이중계에서 조금 심각해. 아까 여기 뭐 했지? 500만원 이유가 들였는데 조금 심각해니까 뭐야? 임시로 올라갔잖아요. 자, 종이문서 나오면, 종이문서 나오면 뭐야? 업무 정지고, 소속공인의 사람교부보존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고, 자, 조금 세지만, 조금 세지만, 소공은 돈 있어, 돈 없어? 자격취소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자격정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지문 확인합니다. 여기 보셔야 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2다, 아니다. 이다아니다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써? 안 써? 개공이 하나의 거래계약인데 서로 다른, 여기부터가 이중계약서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이중계약서. 시험은 이걸로 제가 강의할 때는 이중계약서 자 이거는 무슨 사유? 이중계약서?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시, 도지사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등록과청이죠 시, 도지사가 틀린 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좀 높죠 그리고 업무 정지는 할수 있다죠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왜 정지해야 해? 취소도 가능한데 여기도 틀렸네 여기도 틀리고 두 군데가?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다면 3년간 보존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개공은 거래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 어? 거래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냐 서명 및 날인이야? 서명 및 날인이고 우리 중개사법과 중개실무를 통틀어서 서명 및 날인하는 문서 몇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금방 봤던?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개밖에 없죠. 이거 인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협회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권장 그랬는데 협회가 아니고 뭐야? 국토부장관 협회 틀렸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여러분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죠. 내용이 두 가지고 이쪽은 한 문제 비중이 있어요. 한 문제 비중. 자 칠판 보시고.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성립하려면 먼저 규칙사유가 있어야지. 개공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며 거래당사자에게는 재산상의 손해가 나야 되며 그리고 인과관계, 이 재산상의 손해는 이 규칙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원인, 결과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인과,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소린데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요런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개공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개공 본인의 고의과실. 자기가 잘못한 거. 그다음 중개업자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한 거. 세 번째가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는 책임. 이거는 우리가 구정 전에 배웠던 거예요. 이건 배웠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법몇 조? 30조 1항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중개사법이잖아요. 법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 우리 중기 우리 감옥이 중개사법 감옥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중개사법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민법은 일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 750조 이하로 가면 750조, 751조, 752조, 3조 이렇게 나가면 이쪽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인데 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손에 다 적용이 돼요 재산상의 손해 신체상의 손해 누가 칼로 찔렀다 손가락에 잘렸다 신체상의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거 다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은 가해자가 민법은 가해자가 돈이 없어. 그럼 보증금이 없어요. 안전장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사고 나왔어? 중개사고, 교통사고처럼? 중개사고는 금액이 커요. 근데 중개업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들이 중개사무소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을 안 해버리죠. 그럼 중개업자 망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라 해서, 야, 민법으로 안 되겠네. 그래서 중개사법 1985년에 만들 때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다가 규정을 뒀는데 그게 30조 제1항입니다. 자, 보시죠. 중개사법을 봤더니 누가 나왔어요? 개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 30조 1항은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개공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개공이 잘못된 중개로 손해가 나면 중개사법에 따르고 보증금도 나간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공이 아닌 제3자, 여러분 같은 일반인, 개공이 아닌 제3자가 잘못된 중개로 재산상의 손해 발생했다면 중개사법, 민법, 민법으로 가야죠. 민법으로 가면 보증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 거하고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사는 거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장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부동산 잘못 사면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개공이 뭐하다가 중개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공이가 뭐하다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그런 건데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에있서 손해가 나면 중개사법인데 만약에 개공이 다른 사람을 폭행했지 개공이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원펀치 쓰리갈비 원펀치 쓰리강냉이 옥수수값 물어줘야 돼 그럼 중개사법 민법? 민법 민법으로 가야지 그럼 피해자가 옥수수값을 협회 공제조업에 가가지고 협회 이 중개업자가 나 때려버렸거든 나 밑발값 물어내 그 됩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가 나왔으면 중개사법 적용하지만 개공이 개공이 잘못된 중개로 정신적 손해가 나버렸네. 정신적 손해. 뇌세포가 참만 개 죽어버렸대. 그래서 위자로 문어 내래. 중개사법 민법. 민법으로 가야죠 정신적 손해니까 아무튼 이것도 배상해야 되고 이것도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은 하는데 이쪽은 보증금이 나가 안 나가 나갈 수 있고 이쪽은 보증금이 없다 고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통해 부동산을 샀거나 중개업자한테 폭행을 당했거나 중개업자가 잘못 중개해가지고 나에게 정신적 손해가 나거나 그런 것들은 다 민법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요 알아들었어요? 저기 빨간색 3개 읽어 빨간색 3개 시작 94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 가로 1번 밑에 동그라미 3번 별표 3번 개공등이 아닌 제3자 제3자의 동그라미 개공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개사법이 아닌 밑줄 쳐요. 민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자가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지. 그게 왼쪽에 OX 문제 1번이에요. OX 문제 1번. 개공능이 아닌 제3자의 중개로 거래당사에 제3자의 손해가 나면 제3자는 중개사법에 따른 책임. 중개사법 x 뭐야? 민법입니다. 민법. 1번. OX 1번. 했죠? 주목하시고 주목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그림을 통해 알아볼 테니까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이에요. 갑이 누구라고요? 개공 개공이 중계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중계 중계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 잘 들어야 돼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났으며 그 재산상의 손해가 3억 원이나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업자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지금 보증금이 올랐으니까 올 1월 1일부터 올랐으니까 올린 걸로 할게요. 중기업자가 2억짜리 협회 공제에 가입했다 이 말입니다. 2억짜리 보증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손해가 3억 나버린 거야. 다시 말합니다. 개공이 중개하다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 3억이 났다. 그러면 개공은그 거래당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개공은그 거래당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는 책임이에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지는 거예요. 한번더 오늘 집에 3시에 갈줄 알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중계하다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재산상의 손에 3억이 났다 이걸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배상 책임은 개공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죠 없어도죠 아건뭐 있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고인화 과실로 손해가 났다고 그러니까 고인화 과실이 있었겠지 그런 책임을 고인과 과실이 있을 때만 고인과 과실이 있을 때만 지는 책임을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이 책임의 성격을 뭐라고 그런다고? 과실 책임 이 책임은 2억짜리 책임이요 3억짜리 책임이요 얼마짜리 책임이요 3억짜리 책임입니다. 3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개공의 중개이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개공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틀렸죠. 전액을 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금 이억하고 상관없는 순수한 3억짜리 책임이에요. 내 네, 이때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책임이라는 게 있죠 보증금 지급 책임은 자 얼마짜리요 2억 이내에서의 책임인 거지 그러니까 보증기관은 최대 2억 안에서 돈을 주지 3억을 왜 줍니까 중개업자가 설정한 2억짜리인데 개공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책임져 전액을 줘 전액을 준다니까 3억짜리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쪽으로는 보증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며 피해자는 개공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청구할 때는 얼마까지? 야 3억 원 물어 내 이쪽으로 청구할 때는 2억 원 내놔 이렇게 할수 있다 그거야. 그런데 피해자가 돈을 받을 땐 이쪽에서 받는 게 편하잖아. 2억 을 먼저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2억 원이 지급이 되었다면 부족한 1억 은 별도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베 사무실을 이용했을 때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2억은 안전하게 2억은 그나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이 제도 자체가 아셨나요? 그 다음에 2억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보증기관은 중개업자에게 2억원 내놓으라고 해야 하네? 합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300만원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 그러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300만원 줘요 안줘요 안주죠 보험처리하죠 다만 다음번 보험가입할 때 보험료가 좀 올라가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300만원 내가 물어주진 않지 근데 여기는 틀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보증입니다 보증 보험이 아니고 비스물이한데 그래서 2억 원을 이리 줘야 돼요 아셨나요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 하다가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중개사법 적용을 받는데 우리 판례는 이 중개행위를 넓게 본다니까 잘 보세요 첫째 이 중개행위는 유상만 그래요 무상도 그래요 무상도 다 배상해야 돼. 따라서 얘가 고향후배야. 고향후배. 전셋집을 그냥 중개보수안 받기로 하고 해준 거야. 사고 났어. 그래도 배상해야 돼. 유상중개무상중개 중개 불문하고 배상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중개행위중개행위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 1주차 때 배웠던 용어의 정의에서는 4월 1일 날중개 의뢰를 받아 집 팔아라. 달 5월 1일 날 거래가 됐어. 매매기야. 그럼 보통 중개행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개행위로 봐요. 중개가 출발해서 중개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해서 손해나면 당연히 중개사법 적용을 받는데 이 이후로 말이야. 언제까지? 7월 1일 날 잔금 치를 때까지. 그럼 이거 중개행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중개사법 제2조에서 용어의정의에서 중개행위는 여기를 중개행위라고 그러고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에서 중개행위는 우리 판례가 이걸 넓게 봐요 중개행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개행위로 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해서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를 했는데 잔금 중에 일부 있죠? 잔금 중에 일부를 중개사무소 사장이 횡령해버린 거야 그것도 중개행위로 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동그라미 4번 별표하세요. 9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계공이 밑줄 처에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면 민법이 아닌 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이건 민법이에요 중개사법이에요? 이번에는 중개사법이죠. 주목하셔요 아까 이렇게 배상 책임 지는 거, 이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30조 제2항입니다.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존경이 장소로 제공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났네? 그럼 사장 책임 져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자격증 걸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증 걸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냐? 타인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 다른 사람의 중개 고수도 장소가 아니고 중개 행위의 장소로 개공이 사무실을 어떻게 해줬어? 제공을 해준 거야 제공함으로써 저렇게 돼있잖아 그래서 당사자에게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2천만 원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사무소는 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거지 또는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이거나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 명의를 빌린 사람 무등록업자 얘네가 여기 와서 계약서 썼는데 잘못돼 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에 거래당사자, A, B, 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이 여기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아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실이구나라고 믿어버리죠. 이런 경우 배상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인간, 잘못한 놈, 이 사람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배상 책임은 공인하고 하실이 있어야죠, 없어도죠? 있어, 있어야지. 자기 자신에게 고인화과실이 있잖아, 지금. 거짓말했고, 실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죠. 자기 자신에게 고인화과실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이때, 이때, 개공도 책임을 지라. 이게 개공의 책임이에요. 요 책임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에 개공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이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인나고 과실이 있어야죠 없어도죠 없어도 지죠 사무실 놔두고 자기 골프치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도 책임질한 얘기야 너일안 했어도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야그러고이 손에 2천만 원은 각각 2천 2000, 2천이에요 합쳐서 2천이요 각각 이것도 2천 짜리고 이것도 2천 짜리라고 피해자는 이쪽으로 2천이든 이쪽으로 2천이든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목표는 얼마? 목표는 2천이지 4천이 아니고 2천 받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사무소를 제공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도 이 중기업자가 보증 설정했다면 그것도 보증금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30조 1항과 30조 2항 모두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고용인의 행위 그세 가지 모두 중기업자가 하입한 보증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보증금 지급 사유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전장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안전보장하는 거예요. 안전보장. 자, 주목하시고 보증 설정은 언제 하느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돼요. 뭐라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개업하려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가 오잖아. 그럼 보증 설정해요. 신고해요. 등록증을 받아요. 인장을 등록해요. 업무를 개시하죠. 그러면 보증 설정 가능 기간 언제부터 등록 후 업무 개시전 요사히 이하란 얘기요. 근데 꼭 출제자들은 여기다가 문제를 내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보증을 미리 설정해서 증빙서를 첨부해라 X 보증은 업무 개시 후 업무 개시 후 10일 안에 업무 개시 후 15일 안에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고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보증 설정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은 셋 중에 하나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거 서울 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는 공기업이에요.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보증을 서주는 거야 걔네가. 보증을 서준다, 보증을 서준다. 이쪽 보증보험료는 1억짜리 설정할 때 10만 원대 초반 정도 되고 이쪽 공제료는한 19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업자들이 이쪽에 많이 가입을 하죠. 음? 자기 협회니까. 그리고 이건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 서울 보증보험에서의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 협회 공제에 가면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요.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요금 뭐, 1 9만8천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새로 가입하는 분들, 뭐, 3월달이나 올해 뭐, 7월달이나, 제가 가입하는 분들은 협회에서 공제 약관을 바꿀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 25만원이 될지, 3 0만원을 이렇게 내야 2억짜리 설정이 되는 거아니에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30만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공탁은요. 내 돈을 실제로 묻어놔야 돼. 2억이면 2억을 묻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싸고 이게 비용이 크죠. 해당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쪽은 요금을 내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 보증기간으로 귀속되고 또 돈을 내고 가입, 1년 전으로 또 돈을 내고 가입,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내 돈을 2억을 묻어 놨잖아요. 법원에. 물론 이제 법원에서 맡겨놓은 은행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 사고가 안 나. 그러면 10년도 가는 거야. 10년도. 그래서 사고 안 나면. 왜? 내 돈을 묻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보증보험금, 공제금이 빠져나가면 내 돈으로 배상했어요. 보증기관에 돈으로 배상했어요. 보증기관 돈으로 배상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 자기네가 3천만 원, 8천만 원 지급했으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내돈 2억을 묻어놓고 거기서 8천이 빠져나갔다. 내 돈으로 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돈달라 소리는 안 해. 다만 내가 채원은 넣어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재가입을 해야 돼요. 돈이 빠져나가면 재가입. 여기는 채원 넣는다. 보전 돈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까 잘 가입을 안 하지, 이걸로. 주로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근데 왜 여기는 싸냐? 협회 공제에 거의 가입하니까 자기네가 더 싸다는 걸로 중기업자 끌어들려고 보통 이쪽이 더 싸. 근데 뭐, 그거 몇만 원 차이 난다고 중기업자들이 잘안 가겠지. 왜냐면 자기 협회인데, 자기가 소속된 협회인데. 그 사이에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거야.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법인행계공원 4억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는 2억 이상을 추가로 공기밥 하나 추가. 자 여기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에요. 이게 본사. 그게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얼마? 4억 이상으로 돼 있어야 돼. 근데 분당에다가 분사무소 하나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억을 얹어야 돼. 그래서 얼마? 6억짜리 설정해놔야 돼. 6억짜리. 그리고 분사무소 또 하나 뒀어. 그럼 얼마? 플러스 또 2억을 해. 그럼 얼마짜리? 8억짜리. 8억 이상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럼 8억짜리 설정해놓고 사업자. 사업자는 얘가 사업자야. 사업장은, 사업장은 3개. 하나, 둘, 세 군데서 사고 나면 얘가 책임지죠. 다시 한번. 개공 개공은 사무소가 개공이요? 법인이 개공이요? 사무소가 콘크리트 벽이 말도 하고 그래? 콘크리트 벽이 책임을 져? 콘크리트 벽이 책상이 책임을 져?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사무소가 개공이요? 여러분이 개공이요? 아나 미치겠네 정말 사무소는 뭐요?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일하는 공간이 어떻게 배상을 하나? 사무소가 생명체요이 사무소가 생명체냐고. 말도 해? 돈도 가지고 있고? 다시. 사업자는 누구냐고. 법인인 사업자고. 여러분이 사업자지. 나중에 창업하시면. 사무소는 물리적인 공간 아니에요 무생물체. 얘네가 어떻게 배상을 하냐고 사무소가. 오늘 집에 다섯 채갈줄 알아. 다시 한번 손해배상은 개공이 배상하는 거예요 사무소가 배상하는 거야 사무소는 사람이에 사람이 아니요 사무소는 사무 콘크리트 벽이 일을 하냐고 여러분이 일을 하지 거기서 그러니까 사무소는 일하는 공간이라고 일하는 공간이 몇 개이든 사업자는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로 설정하라 하나로 바로 으로 여기서 사고 나든 여기서 사고 나든 여기서 사고 나든 8억 안에서 돈이 나가는 거야. 만약 여기서 5억짜리 나버렸다. 여기서. 그럼 8억에서 5억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 오늘 집에 6세 갈줄 알아. 그냥. 3개 올리니까 6억 올라가잖아. 얼마? 10억. 개인인 개공은 법인이 하는 개공 얼마? 2억 이상. 여러분 나중에 이거 될 거잖아요 이거. 이게 사람 몇 명이야 여기? 여기에 속한 사람 몇 명이냐고 몇 가지냐고. 두 가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복덕방 사장님 두 명이잖아요. 두 가지. 그 사람들은 2억 이상이라고. 아 여기 말이야. 이게 두 가지 아니야? 공인중개사인 개공.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복덕방 사장님 중개인. 얘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인 개공 이두이두 이두 가지 종류는 얼마? 2억 이상 설정하라 그 말입니다 봐봐 법인인 개공 여기를 뭐라고 그래? 법인이 아닌 개공 다른 말로 개인인 개공 여기에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뭐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부직개공 선배님 대선배님 두 가지 얼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수법인 중에 특수법인이 여러 개잖아요.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농협만 천만원이었어 지역농협만 천만 원. 그러면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이었어요. 여기가 작년에 2억이었거든. 그러니까 지역농협만 천만 원, 나머지 법인은 2억이었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모든 특수법인은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으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얼마 2천만원 이상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2천만원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2천만원 이상 다 바뀌었다고요. 바뀌었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다 낮다 높겠죠. 보증설정 시기와 금액 등이 있는데 보세요 법인인 개공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4억 이상 법인인 분사무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에요. 설치신고 전에 미리 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분사무소 한 개면 얼마? 이런 세개 분사무소 한 개면 얼마? 분사무소가 두 개면. 분사무소가 세 개면. 다음에도 또 분사무소 한 개면 얼마요? 그러네 2억이요. 계속. 6억이라니까. 6억 이상. 개인사업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얼마? 특수법인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얼마? 2천. 개공이 등록을 했대요. 그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설정도 하고 신고도 해야 돼. 설정만에 신고도 해야 돼. 신고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 받았어. 등록 통지가 온 거야. 그러면 보증금, 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 30만원에서 40만원 들고 협회 공제조합에 가는 거예요. 가입하잖아? 그럼 걔네가 보증관계 증서를 줘요. 원본. 공제증서라고 써져 있어. 공제증서. 제 가방 속에 있는데. 공제증서. 그걸 이제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 복사본을 하나 또, 복사본. 사본 업무 작성해가지고 김포시청을 가야지. 그래서 증빙서를 갖추어서 신고한다 이거야. 근데, 협회공제조합에서 김포시에 알려준 거야 윤영기 종개업자는 보증설정 했어요 라고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제, 문제. 개공이 보증설정을 한 경우는 개공이 보증설정을 한 경우는 반드시 보증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 들렸죠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증빙서는 전자문서로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김포시에 가서 보증설정 신고서를 낼때 협회 쪽에서 전자문서로 쏴도 되고 내 거를 전자문서로 쏴줘도 되고 그런 거지. 증빙서를 복사본 종이 문서로안 가져가고 전자로도 첨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자문서로 첨부. 이건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은 거예요. 그다음 에 여러분. 보증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2023년 5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6개월 뒤 7월 1일부터 협회 공제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이미 설정한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없는 기간, 있는 기간 중에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거예요. 공제 먼저 가입하고 보증을 해지해야 돼. 선변경 후해지여, 선해지 후변경이야. 선변경 후해지해야지. 해지를 먼저 해버리면 안 된다. 왜? 보증설정 안한 기간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것이 효력이 있는 기간 없는 기간,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는 거고 보증을 재설정하는 건 1년이 다 돼가. 나또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만료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만료 후, 이렇게 말을 바꿔요. 만료 후 10일에, 만료 후 15일에, 이렇게 날 바꾼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증 관련 설명과 교부. 여러분, 손님들한테, 손님들한테 보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교부하는 건 완성이 됐을 때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완성이 몇월 며칠이었지, 아까? 그러면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되는데, 매매 계약도 되기 전에 4월 20일 날 손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매수인 손님 혹시라도 손해나면요 여기서 물어줘요 진짜 기분 나쁜 거야 사고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하려고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하냐고 4월 20일 날 완성돼 5월 1일 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이런 제기를 안 나오는 걸 내가 뭐하러 떠들고 있어 뭔 거래 와가지고 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뭐하러 떠들고 있냐고 문제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버려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고 교부해라 이렇게 내 버린다니까. 그럼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니까 잘. 내가 그런 걸다 이렇게 일러 주는 거예요. 그다음.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 여기 있잖아요. 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 이만큼 있죠? 이만큼을두 글자로 보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바꿔 읽어 볼게요. 계공원. 계공원.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에 요 보증 보증에 관한 사항을 뭐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요? 하거나야. 하고, 엔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요 그러면 손님들에게 이렇게 손해나면 어디서 얼마까지 물어줘요? 당신들에게 손해나면 2억까지는 협회 공제조합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에 청구하면 돈 줘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어디에서 물어줘요? 설명하고. 벽에 걸려있는 거 보증관계 증서 있잖아요 그것을 끄집어 내려 그래서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복사본을 주면 돼 근데 그 짓을 어떻게 하냐고 계약될 때마다 올라가지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뒤로 빼가지고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복사해서 주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사본을 충분히 복사해서 책상에 넣어놓으면 되고 귀찮으면 그 컴퓨터에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컬러로 출력이 돼 근데, 그나저나, 복사해놓으몇 부는 복사해놔야 돼? 1년치? 희망, 부스, 말해봐. 희망, 부스. 몇 부? 100장? 100장이면 양쪽으로 주니까 계약 50건. 50건이면 일주일에 한 건. 갖고 되겠어? 한 달에 50개도 아니고. 50건으로는요, 자잘한 걸로는 답이 잘안 나오는 거지. 어, 일, 1년에 50건이니까 한 달에 몇 건이요 그러면 1년에 50건이니까 한 달에 4건밖에 안되잖아 4건 중에 잘해봐야 매매하나 아니면 전월세로 돌아가면 쉽지가 않은거지 더 해야돼 더 오피셀은 더 많이 해야되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거나요 하고요 하거나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러면 설명도 하고 교부하거나 제공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필요는 없다 이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사본을 주든가 아니면 전자문서로 메일로 해서 싸주든가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업자가 손님들에게 주는 문서가 세 개잖아 계약서 작성해 줘야지 확인설명서 작성해 줘야지 이거 해 줘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실을 차리면 을지로 있어 을지로 을지로에 가 방산시장 있어 고주파로 되어 있는 그 파일이 있다고. 이때 파일은 투명하진 않습니다. 반투명한 거 있어요. 계약서 이렇게 꼽게 되어 있는 거 있어. 그거를 주문 제작하셔. 안 하는 경우는 이사짐 센터에서 갖다 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짬밥이 찼잖아. 그 중개업을 한 3, 4년 한 거야. 계약도 꽤어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익스프레스. 이사짐 센터에다가 손님을 소개 좀 해준 거야. 그러면 이사짐 센터에서 해가지고 온다니까. 아, 이게 제작해가지고 제네 거야. 익스프레스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가져와. 여러분 거기다가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 증서 사본 딱 넣어가지고 딱 세트로 주는 거야. 3 세트. 몇 개? 3 개. 뭐뭐? 계약서. 보증관계 증서 사본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방장맞게 저렇게 소리를 내고 다니네 진짜 방장말. 내가 들어보면 방장말. 이런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합니다. 만약에 보증 설정 안 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고 설정을 했는데 설교, 설교, 설명교부, 설교. 이빨을 안 깠어? 100만 원이라고 해요 이빨 값100요번에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요? 중개업자도 설교해야 돼. 중개업자가설교하나만 얼마? 100만 원이가같요 그리고 여기 봐요. 보증금이 지급되면 15일 안에 재가입을 하거나 보존을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는 재가입을 하는 것이고 공탁금은 채워놔야 돼. 며칠 안에. 우리 종교사법 15일짜리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수위로 수신 모니터링 15일과 이거 15일 딱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 들어봤어요? 기본 모니터링 끝나면 며칠 안에 결과보고 해야 돼 기삼공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의로 수시는 15일 조의로 아 조일공 조사부로 1일간 지급 절차 갑계공이 보증 설정했단 말이지 2억 4억 설정했어요 손님이 온 거야 의뢰인에게 중결 하는데 잘못해버렸네. 고인하고 과실로. 손해가 났네. 재산상의 손해가. 그럼 배상해야 되네. 그런데 얘가 돈이 없대. 그러면 이리 가겠네.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죠.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할 때는 손해배상 합의서,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청구합니다. 그럼 돈이 지급되죠. 8천이든 2억이든 지급이 될거 아닙니까? 지급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빵꾸가 난 거야.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빵꾸가 났으니까 며칠 안에 15일 안에 재가입을 하거나 공탁금은 채워넣거나 그 다음 보증보험금 공제금 보증보험 공제금 빠져나가면 돈 내놓으라고 해야 하네 한다니까 아무튼 15일 내에 재설정 재가입을 하거나 부족금을 채워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한다 안한다 한다 어떤 거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아니에요 공탁금은 내 돈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가 없지만 나머지 두개 보증보험금 공제금의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야 8천만 원 내놔. 내놔야 돼. 근데 얘가 돈이 없다. 그럼 협회가 그 8천만 원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협회가 망해버릴 수가 있어. 중기업자들이 이거 설정할 때낸 돈이 한 20만 원 돼. 20만 원 20만 원낸거 가지고 8천만 원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8천만 원 내려면 몇만고 몇 줘야 돼?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방에 홀라당 8천만 원 지급해버렸네.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중개업자가 몇명거 당한 거야? 응? 400명 거. 여러분 20만 원씩 내가지고 8천만 원 나갔다. 몇 년치 모아야 돼? 400년 치 모아야 돼. 400년간 중개업하다가 사고 나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8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8천만 원 빠져나갔을 때. 20만원씩 모아가지고 400년을 모아야 된다니까 400년 400년 동안 중개업에 근데 자동차 보험 처리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개공의 고의로 개공의 고의로 손해를 입은 경우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사법이요 비재산적이면 민법이요 민법으로 가야 되니까 웩스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경의 장소로 제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땄을 때 누가 자격증을 걸자고 연락이 와. 그러면 걸어주면 돼, 안데안 돼? 안 돼, 난리 나버려. 그랬다가 그 사람이 사고치잖아요. 자격증 빌려준 거 들통났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형사처벌, 손해배상 5천만 원. 1억. 배상도 해야 되잖아, 아까 사무소 제공했으니까. 한 방에 4개. 자격취소, 등록취소, 형사처벌, 손해배상, 손해가 5억 남으면 5억도 물어줘야 돼. 그 자격증을 왜 걸어주냐 이거예요. 그데 여러분이 사무실에 나가 출근을 해. 최종 책임을 여러분이 지면서 사인을 해.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없잖아. 자격증만 걸어지지. 자격증 없는 노회한, 능구렁이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자격증 잘못 걸어줬다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고 치고 도망가버리면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갔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한 방에 두 방도 아니야. 딱한 방이면 충분해. 속으로 그러는 거지. 아, 이거 따가지고 친정엄마 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웃음> 어? 이거 따가지고 친정엄마 줄라 그랬대. 이런 제기를 네가 해야지. 왜 친정엄마를 주냐? 친정엄마 오라고 그러나 여기 앉혀놓고 자격증 따게 해야지 친정엄마가 해야지 공부를 뭐 하려고 이중에서 자격증 따 그리고 여러분 조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애들 있잖아 전부 다 학원에 보내 뭐 하려고 여기 나와서 공부해? 머리도 안좋으면서 <웃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늙어가지고 젊은애들 앉혀 놔 그냥 그러고걔거 걸어놓고 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쉬우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고생하셔 여러분 아, 아들, 딸 보고 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아 자꾸 넘어가냐 너. <웃음> 어, 다른 사람한테 사무서 제공해서 손해, 손해배상 해야 돼. 네. 지역농협이 부동산 종교 환는들은 천만 원이 아니고 올랐어? 이천만원 이상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 공탁금. 아이 얘기 안 했구나. 중개업자가 2억을 공탁을 걸어놔서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2억을 공탁 걸었는데 중개업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야. 중개업자가 폐업한 거야. 그러놓고 한달 만에 상속인이 돈을 빼가버린 거야. 본인이 빼가버린 거야. 그런데 사망이나 폐업. 사망이나 폐업하기 전에 일을 했잖아요. 그때 거래당사자가 손해가 나중에 나버린 거야. 그래서 피해자들이 분명히 중개업자한테 뭐어 공탁금 2억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안 되지 못 빼가 그래서 중개업자는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이나 사망 폐업이나 사망하면 몇 년간 못 찾아가 냐면 3년간 못 찾아가 그러면 이걸 맞는 걸로 고치려면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도록 바꿔야 돼 5년이 아니죠 몇 년간 못 찾아가 3년간 그러니까 3년이 넘어야 3년이 경과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대 계약금 들어갔대. 그러면 중개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계약서 쓰고 계약금 들어갔잖아. 완성됐어? 안 됐어? 중개가 완성이 됐지만 중도금의 지급, 잔금의 지급에 관여하는 것도 손해배상에서는 중개 행위를 넓게 봐, 좁게 봐. 넓게 봐야 소비자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금까지 지급에 관여했어. 마지막 장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법이요민법이요이 법이다, 이거요.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인데? 어떤 사람, 이이 법은 저 법에 반대말이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건 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거고, 중개사법이 적는다는 얘기는 보증금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민법으로 바뀌면, 아니, 순수하게 횡령은 원래 중개사법에 횡령죄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령만 놓고 보면 원래 민법으로 가야지 근데 넓게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법으로 가면 보증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 협회에서 돈을 안 줘도 되느냐의 문제라니까 제가 지금 중개사법이냐 민법이냐 계속 중개사법 민법 중개사법 민법을 외치는 건 협회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 협회에서 돈을 안 줘도 되느냐 이얘기예요 협회에서 돈줄라면 무슨 법? 중개사법일 때 얘기고. 민법은 왜 중개, 협회가 책임이죠 옥수수 값을. 근데 이거는 옥수수 값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중개업을 넓게, 넓게 봐서 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틀렸죠. 말잘 봐야 돼. 민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면 맞는 거고.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으면 며칠 안에. 우리 중개사법 15일짜리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여기 하나 수신 모니터링 하나 틀렸어요 잘 나와 10일로 바꾸고 30일로 바꾸고 1개월로 바꾸고 막 바꿔 개공인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한 경우 보증기금 만료로 다시 설정 재설정 재설정이면 언제까지 해야 돼 만료일까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며 12월 말일까지 가서 재설정하라 내년 거 근데 왜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하냐고 만료되고 나서 만료금이 전해야지 그렇죠 따라서 만료 55일 내요 만료 일까지야 만료일까지 해야 되니까 틀린 거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제 1년 치를 가입을 했다 이거야 근데 마지막 날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꼭 1월 1일부터 가입하라는 법이 없잖아 4월 1일부터 출발해 가지고 언제 끝나 다음 년도 3월 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3월 말이 보니까 3월 말이 금요일인 거야 요즘은 주 5일째잖아 거의 금요일 날 끝나는데 이 사람이 재가입을 안한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계약서 쓴 거야 일요일 날 계약서 썼네 사고 나버렸네 돈을 누가 줘? 협회 줘? 안줘 왜? 중개인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었잖아 계약서 쓴 날이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지 못할 사태가 오고 나중에 감독에 걸렸다 단속에 걸렸다 등록을 최소당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이러면요 특히 일요일도 마찬가지야. 월요일부터 출발하니까 미리 설정해야 돼. 가서 미리 미리 까먹지 말고 아셨나요? 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고. 아셨죠? 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요거는 그냥 조문만 한번 읽어주고 가요.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이쪽으로 예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데 개념만 간단하게. 여기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요. 파니까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요. 누구요? 매수인. 그런데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어 매매계약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약금도 가고 중도금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중매매했어요 여러분 이중매매, 이중매도 들어봤어요? 민법시간에 들어봤잖아요 103조 해가지고 정의관념이 바라는거 무효다 이중매매하고 이쪽으로 등기해주고 도망가버린 거야 행방불명되버렸네 그러면 제1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날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돈을 건네지 말고 다른 곳에 예치하자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걸 써먹냐고요 집을 파는 사람한테 집을 파는 사람한테 매수인에게 매수인한테 돈 받지 말고 은행에 넣어두자. 그래서 잔금날 한꺼번에 돈을 받자 하면 매도인이 찬성을 안 한다니까. 왜? 나도 계약금 받아야 가서 집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전혀 외국서 수입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누가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마지막 시험에 나온 게 30회 때한번 나오고 그 전에 23회 때한번 나오고 1 폐 후반에서는 좀 나왔어요. 초창기니까. 근데 이거는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됩니다. 10%라는 건 뭐냐면 10년에 한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코스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는데 다만 중기업자가 권고해야 돼? 할수 있다요. 할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셨나요? 오늘 배운 거 양이 좀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